미스터트롯 2회에서는 반장부 황민호가 형이 받지 못한 올하트를 받으며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리틀사이로 유명한 형, 황민호에 이어 무대에 오른 반장부 황민호는 형이 떨어질까봐 울었다면서 따뜻한 형제애를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정희송의 님미어를 열창하며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놀라운 실력으로 마스터들의 극찬을 받은 황민호는 오라트를 받아 형과 함께 본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마스터 붐은 천재인 것 같다. 여기에 끼까지 합쳐졌으니 저는 톱3까지 갈수 있다고 본다 라고 말했습니다. <웃음> 성장력이 어마어마하다고 감탄했습니다. 또한 진성도 내가 몇살 때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저 친구들이 커 나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싶다며 노래가 너무 충격적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아, 진짜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와... 와, 와 야.